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1년 만에 독학 태평소를 또 찍네요. 원래는 안 할라고 하는데 가끔 이제 불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하나씩 불어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또 만들어 왔습니다. 그 웨이백 홈이라고 그 노래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 음계가 이거 태평소로 될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많이 익으신 분들은 바로 하셔도 되고요 안좀이 노래를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은 가가지고 노래 한번 듣고 오셔가지고 같이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마디입니다 1마디, 2마디로만 구성을 했어요 그냥 짧게 부를 수 있게 그래서 시작은 가장 기본음계 c 에서 시작하겠습니다. C C s 솔파 멈춘 시간 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C C C C C에서는 s 깅줄 겁니다. 혀 h 깅 써가지고 빠르게 h 내서 C C C C C she, she, she, 시시 솔파 다음에 시레 도도 도 시레 시 시레 도혀통깅도 시레 시. 잠든 너를 찾아가 시레 도도 도 시레 다음에 시시시 솔파 똑같습니다 방금 한거랑 똑같죠? 시시시솔파시래도도시시 시시도도시시 아무리 막아도 다음에 결국 너의 곁친걸시래도도시시 이 마디는 쉬워요. 어차피 절반은 반복이고, 이 마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디는 조금 높은 음이 있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 원래 태평소로 하면은 높은 시, 도, 레, 미까지 나야 되는데 솔직히 미는 쓰이지도 않고 잘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음을 레로 맞춰가지고 한 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솔라 시시레 솔파 높은 레까지는 나야 돼요. 솔라 시 시레 솔파 띄어주시고 솔라 높은 시 다시 높은 시 높은 레레솔파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것만 하면은 이 여기만 잘 넘어가면은 이 곡은 이제 쉽게 끝낼 수 있는 거죠. 솔라 시시레솔파 다음에, 도도파레 다음에, 시 여기, 이제 또 반복이죠? 시시시솔파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한 마디 한 마디만 만들어봤습니다. 시시시솔파 시레 도도 시레 시시시솔파 시레 도도시시 시 솔라 시 시레 솔파도도 도 파레 시시시솔파 시레 도도시시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하면 좋겠네요. 너무 한숨에 불었나봐. 그래서 웨이백콤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생각나시는 노래 알려주시면은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